넌몇 <웃음> <너> 살이야? <웃음> 5살이 i 야 s 지왔왔 응? 왔다 a r 왔왔 Saria, s 리야 i 리 s 들어가야지 <웃음> <웃음> 취재 갔다오는거야? 응? 취재 갔다오는거야? 다다니와 <웃음> <웃음> 이거 뭐야? 세리야 체리 갈까? 에만 보고 있을까? 어 체리야! 아무데나 앉아 이렇게 헬불잘끄고와 알았지? <웃음> <웃음> 와 엄마가 직접 들어가서 볼수 있네? 우와! 좋다! 어 기대된다! 어 기대된다! 마지막 볼 수까지 확실하게 화대지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제 진압 완료! 나쁘다, 나쁘 이거 일본인가, 진짜. 이 정도면 완벽한 거야, 여러분들. 제 인간입니다. 테리야너 너무 잘하더라 오늘 MC였지. 너무 잘하더라고. 깜짝 놀랐어. 어. 먹지 말고 기대를 할까. 테리야 먹, 먹을 만해? 매운 건데 이거. 우리라도 줘야지. 알았어. <웃음> <웃음> 나다 좋다. 엄마 군대 생각해보니 어. 튀김은 <웃음> 하면 튀김이 물에 닿는 거잖아. 어. 아니 빨리 먹으면 돼. 눅눅해질까 봐 그러지. 아니 먹으면 돼! 먹어봐! 앙 먹어봐! 맛있어? 기무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 <목소리>